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 주시는 거예요. 구독.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, 이제 나만의 팀을 만드는 거구나. 이제 팀을 결정하는 거구나. 한 판씩 그럼 또 붙어 볼까요? 음. 어디로 하면 좋을까? 별별 님은 별별 님은 별별 님은 어느 어느 팀으로 하고 있나요? 별변이 어느 팀으로 하고 있어요? 근데 나 처음인데 이거 완전, 팀이 쿠치지 않을까? 메뉴? 메뉴 하고 있어? 그러면 나는, 선수는 다시 짜야 되는 거지. 선수 다시 짜야 되죠. 아예 처음에 그럼 좋은 팀으로 가야 되나? 이 게임은 PES 2020이에요. 음. 그러면 어느정도 좋은팀을 깔고 가야겠네 그러면 나는 그래도 나, 나의 나름 되게 애정어린팀중에 하나인 인터밀라 처음에 약하다고? 인터밀라 인터밀란, 인터밀란 그 괜찮아? 처음에 약하다고? 구단주 이름 구단주 이름은 하비천원 잠깐만 구단주 이름은 하비천원 오케이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고? 팀을 이끌 최초 감독을 선택하세요 이거 아무나 선택해도 되나? 내가 봤을 때아 어떤 그, 그걸 잘 쓰는지 이게 전술을 잘 쓰는지 이게 나와있네 인터밀란이 루카쿠가 있는 팀이니까 원톱으로 쓰는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즐겨하는 거는 433이긴 한데 음 나는 이 친구로 한번 가볼게요 머리 스타일이 나랑 비슷한 것같아서어 4231, 나는 4231로 간다 그야 아, 이거 뭐야 뭐가 있네? 나 별별님 이거 알려줘요 별별님 나 이거 알려줘, 이거 그냥 받으면 돼? 뭐, 이것 좀 일단 받아볼게요 나 별별님한테 이거 받으면서 해야지 모두 받기? 오케이. 자, 모두 받았고. 뒤로. 하빈이 별코인이 제일 좋아. 별코인? 자, 여기 왔어. 아, 이게 별코인이구나. 근데 지금 팀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, 나? 맞죠? 그 다음에. 선수가 나 20명이 있어. 아, 스탯이 진짜 낫다, 근데. 금사본이 너무 걸리지마 그냥 있음 돼 어떻게 해야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으로 계약 어디지 계약? 어요 계약 그리고 여기서요? 스카우트? 스카우트로 가요 스카우트? 아니 에이전트? 나 취소리를 아직 안 끝났다고? 스카우트 그래 스카우트 소속 클라 FC 바르셀로나? 저 스카우트 하시고 영입? 영입해야돼요 이거 영입해? 어떻게든가 알려줘야돼 그거 해요? 오케이 오케이 영입 자 레벨 1의 선수로 영입합니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뽑기야?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? 스쿼드! 아 선수교체 저좀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꿔? 헤미나 오픈챗.. 오픈채팅 옆에 옷을 눌러라 옷 아 바꿀 수 있는 사람? 마라도나로 바꿔 이렇게 해서 바꿔? 이렇게? 어떻게 바꿔? 이렇게 바꿔요? 이렇게 하고 옷을 눌러서 마라도나를 누르고 끌오면 된다? 오케이 오케이 아하 오케이 자 마라도나를 탑으로 놓고요 그리고 마라도나를 밑으로 놓게요 그리고 우리 이 친구를 원톱으로 놓을게요 음. 자 그리고 센터백을 얻었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친구하고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석청 나오지 가기. 그리고 AMF 여기서 이 친구보다 아니네. 아, 이수치다 방법 없나? 다이주다그만그만 고마고만한 거 같아. 그쵸? 음, 역시 참이 낫지. 그래도 자 이제 하면 되나? 자, 그 다음에 나가 볼게요. 변경상 오 거고, 고 스쿼드까지 다시 볼게 아, 이거 안 바뀌었어. 전술을 좀 바꿀 수 있나? 이친고 허허 요친구? 오케 이 공격수 위주로 그냥 아주 그냥 쫙쫙 가는겨 오 가기좀 나오죠? 오자 그리고 아까 그리고 센터백 이친구를 여기에 그리고 저장 자 그리고 왔어 저장하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경기로 가면 되나? 친구와 매칭하면 돼요? 지금? 친구와 매칭하면 돼? 내 팀? 자내팀 오케이 내팀자내팀 왔어 트레이너 오케이 확인 여기 선수전환이 있네 이게 뭐지? 여기 뭐야 뭐야? 선수전환 오케이 이게 뭐지? 여기서 뭐 마라도나 체크해? 자 마라도나 체크했어요 64짜리? 이 친구 이 친구? 오케이 오케이 눌러서 전환 아아 아 능력치 아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? 이러고 강화하면 된다고? 좀 어려운데? 이제는 강화하는 거야? 자, 이, 여기서. 여기서. 선수 들어가서. 선수에서. 마라도나 들어가서. 응. 마라도나 클릭하고. 육성 육성 눌러서 육성에 사용할 트레이너 이걸 누르고 다음 자, 육성을 실시합니다. 자, 마라도나 육성 중 된건가? 된거야? 끝 또해? 또해가요? 아니구나 도전 과제가 있네 야 이거는 근데 어 지금 별별님이 이걸 알려줘가지고 초기 세팅을 잘 잡았지 이거 이거 혼자 하게 혼자 해달라고 했으면 이거 엄청 헤맸겠다 하비스널 레벨 2가 되고 레벨 3이 됐네 레벨이 막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여기서 뭐다 읽고 뒤로 도전 과제? 중계데이터를 다운받아, 야돼 다운받아, 중계데이터받아중계 데이터 받아중계 굳이 안받아중계 굳이 지오케받아도될 같지? 다케이다음받아 중계대회를 다운받기를다받아중받고 받고, 받고, 받고, 받고, 뭐 많다. 받고, 받고, 받고, 됐다. 자, 정렬 도전 과정 또 들어가서 어, 정렬 이거를 수련 가능으로 수련 가능으로 바꿔주면 되나, 요걸로? 이 오케이 이제 게임을 하면 됩니까? 이제 그냥 게임하면 되나? 이제? 이제 어떻게해요 경기? 뽑기? 그냥 뽑기 어디서 해 계약가서 에이전트? 계약가서 에이전트 특수기술 아니면은 요거 스탠다드 특수기술? 오케이 메뉴..메뉴각인거야? 요거요거요거 요거? 간다! 간다 뽑는다! 그렇다면 다시 우리 팀으로 와서 스쿼드 관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카르디를 넣어야겠죠? 자 우리 이카르디 이카르디의 마라도나 그리고 여기서 자이 친구를 여기에 그리고 아까 라이트백 이 친구를 여기에 그리고 77, 79이 친구를 일로 보내는게 낫겠네 자이 친구를 여기에 어 레프트백이 완전 심한데 자. 아 수비형 미드필더가 진짜 허리가 너무 약하네 골드 이 친구 이 친구 여기 음 카반이 좋잖아 에딘송 카반이 엄청 좋은거지 마피아님 카반이 엄청 좋은거예요 레프트백이 영쉬츠치가 않은데 아 레프트백이 시원치 않네 얘를 만약에 레프트 에놓으면74센터백 골키퍼 수비미드필더가 조금 되게 애매하네 저장하고 간다 됐죠 가볼까? 친구 매치 어떻게 해야 돼? 온라인 대전? 자 도전 과제에 가서 네 하나씩 해야 돼. 이게 원바로에서 아이템받는 기분도 좀 나네 됐어? 된건가? 그리고 오 계속 돈을 주네 계속 돈을 준다 하나 더 뽑고 올까? 됐어? 됐나요?